이번에 뭐하시는지 아, 시죠아니 몰라요.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이, 이, 이 각도에서 보이지 않고 찍고 있어요 구도 알고 있죠? 있지는... 오. 오. 오. 와, 역시 우리 수지 형 멋있다 텀나는데? 학선이라면 좋겠다 내사진은제 것도 제가 더 따라하고 있네요 아. 내 건데요 <웃음> <웃음> 올해 아, 서로 네.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포, 포용하는 거 진짜 네. 멋있었어요 나오나 네. 안 나오나 <웃음> 딱나오더라고할것 같아서 자꾸 <웃음> 마음에 드는 사진, 본인 제외 본인 제외? 네. 아, 내 원픽은? 네 오, 바로 나오네요 아. 아... 진짜 멋있다 내 원픽 이 덩치와 이 로신이 생산되는 이 분위기와 그리고 뒷배경이 극백이니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더 한건데 도망가야겠네 좀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른네 멋있다 네 충분히 멋있세요 아니 늦었어요 아 <웃음> 이번 스캠 영상을 아사진에담는 사진. 거거든요 <웃음>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있는데 이번 일러스트 보셨어요? 네. 어, 어떤 거요저 아, 이거 네. 비하인드가 또 있는데요 <웃음> 경기 끝나고 벌칙을 하러 가는데 그때 폰고받으니까 내려서블로브를 거죠 근데 하필 또 그때 찍어서 이 글러브가 좀 아쉽네요 아. 한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대 지금 중인 형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즌이니까 다시 새로 줄줄 줄 알고 그 가방을 시즌 전에 이제 클리프 하기 전날 주는데 받고 당연히 있겠지 하고 짐을 싸서 일본로갔어요 연습하려고 이제 가방을 이제 하는데 유니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따로 이제 박스에 빼서 왔나보다 하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유니폼 입고 하루 연습하고 저는 응. 저기 디퓨팅 캠프로 응. 갔습니다. 이번 스캠 어떠셨어요? 아 저는 2주 하고 도망갔잖아요. 형들이 <웃음>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WBC가 한보다 그 캠프에 벗어, 벗어나는.. 굉장히 들으시면안 돼. 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캠프 시작하고 2주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2주는 하고 갔으니까 현준이 빨리 와야 되는데.. 동화해 보셨나요? 오늘 연락 왔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응. 응. 우리 추찬이능력도 없고 지지 아, 선수는 <웃음> 그 오늘 같이 있었는데 한 마디나 안는나요아 말로는 하잖아요 음... 12시 땡 하자마자 원래 연락 와야지 아, 찬이 <웃음> 맛있는 거 사줘도 이제 일도없습 떠났다 <웃음> 사진 어떤 거 같아요? 제 일러스트가 살짝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웃음> 작년거지더 예쁜 거 같아요 <웃음> 그럼 누구 일러스트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웃음> 귀엽다 귀여워 내 <웃음> 원픽이에요 <They're one 웃음> 그리고 이제 밑에 제일 밑에 사인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태인 선수 엽서를 붙여 주셔야 돼요. 네. 그걸, 이걸 떼야 돼요? 네. 이걸.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사인 해주시면 돼요. 네, 올해 포토북 나왔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연수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스티커로 사진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사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구성품으로 여기 사진 네, 엽서도 있는데 여기 앞에나 아니면 여기 뒤에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아아 진짜! 세,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